교수로님 실례해요. 이번 홀은 파 5홀입니다. 님수하세요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는 190m입니다. 내리막 마이라리 9마리. 9마리. 9리 님 스윙 하세요. <목소리> 홀더까지 남은 거리는 4 6 m m 입니다 <목소리> 준비하세요. 번 호는 파보입니다. r e 컵 왼쪽으로 한컵반맞습니다 로님실이요 2번호 램파 3홀입니다. そにも<音楽> 레타볼입니다. 꾸메리. 꾸메리. 5m 보세요. 왼쪽으로. 이번 호은 파4 홀입니다. 네. 네. 까지 남은 거리는 77km입니다. 네. Немного. 번호파 쓰리홀입니다. Ready. Ready. 더디 찬스. 콜컵 으로한컵 받습니다. 오르나 가만하세요. 대 em m 1 0로님수윙하세요 풀터까지 남은 거리는 125m입니다. 오 몸은 7m 보세요. 도마 오늘은 타포올입니다. 베트로님, 그 쉐이 하세요. 홀더까지 남은 거리는 백구 미터입니다. Ready? Pfff <laughs> <목소리도> 벙커를 조심하세요. 오른아, 15미터 보세요. 준열, ready. n i 프로님터팅하세요 Ready. 리비 r e 홀컵 바로 보고 치세요.